아 오늘 어, 너 자신을 알라 특집인데요 네. 남이 해주는 MBTI도 해보고 네. 어뭐 각자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인정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니, 힘든... 너 혼자 못 받아들이고 에이, 계세요 네, 인정 힘든 사람? 어, 좀 힘들어요 <웃음> 아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너 자신을 알게 해 주실 송영석 원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와와 그 옛날에 아시죠? 무한도전에서 정신감정편 그 때보다 훨씬 더 뭐랄까? 스타일이 나 뭔가 네. 그런 단정해 주셨네요. 스타일. 네. 그때보다 머리가 이제 다 짧아졌고. 네. 그때는 뭔가 대박. 심오한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제가 봐도 약간 도사뭐 <웃음> MBTI 결과 열심히 하시던데 <웃음> 성격 검사하는 종류 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검사 쉽게 하면서 비교적 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게 이제 TCI라는 검사가 요즘 있어요 그럼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했던 검사도 똑같은 건가요? 그건 이제 지능 검사하고 지능 검사 어... <웃음> 지능. <웃음> 오늘 안 했어, 요행이다 그게 좀더 사람을 후죽여 푸는 느낌이죠 <웃음> 일단은 TCI 검사를 하는데 이 그룹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렇게 10명 정도 모으면 타입이 한세가지 정도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저희 너무 다르죠 다 달라 우린 좀다 다른 거 같아 아. 잘하셨어요 8 어떻게 끌고 왔냐 <웃음> 기질하고 성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음. 기질은 뭐냐면 원래 타고난 거예요 음... 이거는 나중에 검사를 나이 들어서 하셔도 그렇게까지 바뀌진 않아요 비슷비슷할 거예요 음... 그다음에 성격이라는 측면은 뭐냐면 은그 사람이 살면서 계속 변해요 아, 사람들에 대한 관심사나 아, 뭐 나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변합니다 근데 이 기질적으로 해서 비슷비슷한 분이 이제 세 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밝고 좋은 게 좋은 거 문규? 1번 조슈아 님이고요 오? 두 번째가 디에이 님이고 오? 세 번째가 민규 님입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정확하다 이렇게네? 근데 이렇게까지 성격이 비슷비슷한 면이 있으면 이제 서로를 굉장히 좋아하거나 음 아니면 싫어. 서로를 네. 굉장히 싫어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웃음> 하나 <맞아요. 웃음> <와> 진짜 신기하다 <웃음> 어. 아 근데 대화를 할때 대화가 잘 통하기는 하는 어것 같아요 어 저한 번도 수아 형은 같은 성격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죠, 음. 근데 스타일은 굉장히 유사하게 나요 그러니까 네. 뭔가 좋은 게 네. 좋고 좀 음. 뭔가 맞아, 맞아. 온화하면서 사람들 좋아하는 성격은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음. 자극 추구 쪽으로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어. 다들 충동성이 그렇죠. 엄청 높고 자기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싶어하고 어. 유일하게 이게 낮은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원우? 나 번온. 번온번온 나는 종환! 우진이 아 자극이 많이 없는 건가요? 자극이 없다기보다도 절제를 많이 절제. 다이어트 음, 음, 음. 하는 만큼 두달 동안 하제 그런 절제도 많나요? 그런 대화 내용이 아니잖아 멋있더라고 두달 동안 어, 또막 뭐... 불안 레벨이 이제 높은 분들이 있는데 불안 레벨이 여기 있는 분들 다들 안정적이고 다 쾌활해 보이는데 사실은 기질적으로는 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음. 제가 연예인분들 다 해봤는데 다 불안 레벨이 좀 높아요 음. 불안 레벨이 참안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 안 높은 사람. 사람이? 안 높은 사람이? 히낮은 사람이? 네 분이 네 있어요. 네 명. 일단은, 원영, 저는, 코시 D.H.도 안 불안하는 거? 나뭐 불안해. 조슈아님하고 준님하고 어. 준야하고 기예인님하고 그다음에 민규님. 아그 아, 그, 아, 그거 인데. 그러니까 D.H.는 생각보다 불안하지 않으면서 평소 에 불안한 팀을 많이 내. 는나 척을 하는 게 <웃음> 많이 힘들면 <웃음> <한쯤 되면> 불안하게 <웃음> 해야 될것 같아. <웃음> 그래서 이분들이 특성이 보면은 번호님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음. 어, 높지 않아서 이게 다 외국에서 저 오신 분들이 어? 있잖아요. <웃음> <웃음> 한국이지 예. 예. 예. 얘도 좀 마인드 어. 좀 외국 마인드네 아, 외국 마인드가 좀그렇구나 아 외국에서 온 분들이 여기 그 타고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려면은 거기서부터부터 불안이 그렇게 높은 건음 아닌 거예요 나할수 음그아 있어라고 온 거니까 아음 그러면 민규님은 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드는데 네. 그건 그냥 네. 원래 타고난 타고난 고질이 그다음에 이제 사회민감성 있는데 이쪽은 이제 반반 갈려 있습니다 아, 이건 대부분 이제 뭐냐면 감정노출을 잘하고 공감 잘하고 음. 이런 타입의 사람들이에요 에스쿱님, 조슈아님, 민규님, 디에이님, 다음 도겸님, 다음 승관님 솔직히 저는 이분들 보면서 예능 프로그램 할때 뭔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 아. 어, 그 사람들... 건. 오, 맞는 건... 음. 음. 그러면 이쪽이 좀 낮은 사람들은 누구냐? 호신님, 원우님, 우지님, 번원 디노님 듬점이나. 재밌다, 음. 본인 생각에는 나는 높은데 왜 그러지? 평균치가 내가 높구나 낮구나라는 음. 것도 아시게 될 거고요. 네. 그렇지만서 네. 여기 있는 분들 보고 내성적이라고 그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 <웃음> 이제 없지. <웃음> 마지막으로 이 앞에 이제 기질 쪽에서는 인내력 항목이 이제 부가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인내력이 다들 여기 있는 분들은 높습니다. 다들 높은데 딱한 분이 낮습니다. 인내력이요? 나는... <웃음> 나겠지 뭐. <웃음> 한번 일어나 볼래? <웃음> 나일 것 같다, 인내력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일단 에스쿱스 님은 아닙니다 오 호시 형 아니야 호시 형나 인내 잘하는데? 나가 그냥 불러 네 정환이 형 정환이 형? 맞아 정환이 형이네 답답한 거못 참잖아 그렇네 수고 꼭지 물안 나오면 때리고 <웃음> 신발 안신겨주면 신발 쿱스 어. 는 그냥 펴야 하는 거고 아. 정환이 형 스스로 그냥 못 참는 거 어, 정환 님은 저기 다른 수치들은 그렇게까지 낮지 않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공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아... 아 그냥 뭐 이러고 살지 뭐... 우와... 진짜 소름돋 <웃음> <우와, 웃음> <나 너무 서른다다. 웃음> 자, 성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자율성적으로도 이제 딱 보시면은 제일 낮은 분들이 있습니다 에스쿱스 님하고 디노 님이 됩니다 마형과 막내 이상하죠? 네. 막내가 그러는 건 이해가 되는데 형이 그러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웃음> 네. 왜 그러냐면 은 형이 뭔가 부담을 많이 받거나 자기 하고 싶은 방식대로 뭔가 좀 이제 잘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아,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서도 그 보면은 책임감이 그렇게 다높진 않아요 다낮아져좀엎붙 <웃음> <웃음> <웃음> 이게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아, 네. 어떻게든 남들한테 미루려는 성향을 가지고 는 <웃음> 미루는 게 최고죠 <웃음> 그중에서도 그나마 있는 사람이 아, 아니, 너는 아니야 아, 그래? 어. 특징이 이제 낮은 쪽으로 하면 형들 셋은 맞아요. 맞형들은 <웃음> <웃음> 이제 다낮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감이라면 진짜 내가 호시, 호시, 호시. 그러니까 이 책임감이라는 게 자신에 대한 책임이랑 소속 단체에서의 책임감 다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솔직히 이게 검사 좀 지표를 보면요. 남을 위한 책임감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아 그거는 호시 형못 넘치지 <웃음> <웃음> 절대 못 넘치지 이건못 <웃음> 이기지 자 그다음에 이제 연대감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공감 능력 좋고 다른 사람들 좋아하고 이런 거다 좋아요 네. 음, 네. 음. 아. 이런 점수들은 그렇게 빠지는 사람이 별로 아. 없습니다 어, 굳이 말하면 형들은 연대감이 낮고 동생으로 <웃음> 가면 갈수록 연대감이 좋아지고 어, 형들이 거예요. 좀 문제가 많네요 약간 지금 이미지 우리 어떡하냐 <웃음> <웃음> 연대감 아예 없고 책임감도 없고 다 미루고 약간 이게 좀 경쟁 사회에 있는 것도 좀 그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예,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 경쟁 사회 능력이 정말 많이 보인다는 게 음. 어느 점수가 많이 떨어지냐면 은이 요, 요 중에 관대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우리 그냥... 그룹이 최고야 되고 엄격하고 이거 못하면 안돼 뭐 이런 느낌이고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형들로 가면 갈수록 공평함도 없고 떨어져. 관대함도 없는데 동생으로 가면 갈수록 관대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뒤에 아, <웃음> 그래, 알아봐주는구나 <웃음> 그래서 디노 같은 분이 이제 관대함이 굉장히 높아지고 아, 디노 아 디노. 너 자신을 알아 <웃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초월로 가겠습니다 조슈아, 호시, 디에이 디노, 도겸님 같은 경우는 점수가 다 이쪽 점수가 높은 편인데 어. 이 중에 한반 정도는 예술성에 약간 심취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한반 정도는 종교적인 마인드가 음. 좀 있으신 음. 분 같고 음. 자 이제 대충 이제 이 그룹의 성향이 나왔는데 음. 형은 형값을 못하는... <웃음> <웃음> 우리 팀은 형은, 형들은 어. 형값을 못한다 <웃음> 우리 숙평이잖아 팀이 네, 그래서. 아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쵸, 어, 우리 숙평 숲병 구조잖아 동생은 우리도 좀 같이 나눠먹읍시다 하는 분위기와 많이 보이고 어. 이기적인 어. 거네 이기적인 거네 <웃음> 아 예예 예, 죄송해요 괜찮아 난 그런 것 같이 어. 관대해 어. 이해할 수 있어 아 타인을 수용 잘하거든 진짜 승너넌아닐것 같아 어. <웃음> 자 그러면은 한 분씩 한 분씩 이제 성격 검사를 이제 읽어드리면서 아주 신랄하게 어, 해달라고 한, 했는데 어, 예, 또 네, 네. 네. 또 너무 신랄하게 하면 또아유 저기 기다습니다백폭을 타닥 때려주시면 너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에스쿱스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웃음> 네.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 에스쿱스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겸님하고 승관님이 기질은 똑같아요. 감수성이 풍부해서 다양한 감정을 섬세하게 느끼면서도 심사숙고하는 편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흥미는 많은데 실행에 즉시 옮기지는 않습니다 음. 아, 그냥 심사숙 고 아. 때문이었구나? 심사숙 고한거다 아.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공손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보이며 거친 감정을 경솔하게 드러내는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어, 원래 기질은 그런데 그래. 아. 성격이 바뀌었구나 미안하다, 우리 <웃음> 때문에 그렇게 됐네 성격적으로 가면 자신과 주변을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물질적 성취에도 관심이 높고 성공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는 꾸준하게 성실하게 노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타입입니다. 음. 그래서 성취 동기는 굉장히 높은데 그에 대해서 자신의 불만족감이 좀 있고 아 음. 이건 잘 맞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스님 씨? 맞는 것, 성격이 음. 완벽히 맞는 것. 신기하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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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타입은 언제 그 본질이 드러나냐면 나를 너무 코너로 몰거나 아 나를 좀 힘들게 만들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그 불안정한 게 슬금슬금 튀어나와요 그다음에 자기가 불안이 없어져버리면 정말 위험해 보이는 일도 과감하게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향적인 건지 내향적인 건지가 되게 헷갈려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때 보면 은야 어떻게 저런 짓을 하냐 싶은데 어? 어떨 때 보면 은 집에 처방해서 그러니까 야, 진짜 인정환이다 성격적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관대함이 좀 부족합니다 자신과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에게는 좀 비판적인 경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료들과 한 팀이 돼서 일을 할 때도 자신이 더 돋보이고 싶어 할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가 이상한 관종이 되는 건가? 어, 그래, 그럴, 그럴 수도 있어 수 있어. 그럴 있어. 어, 약간 조금 더사차원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이런 건가? 그런것도있나보다 음, 뭐 근데 정한이 아니, 형 진짜 어, 맞는 거 같아 맞는 것 같아, 맞는 거 같아 잘 맞는 것 같아 있어. 세 번째는 조슈아님인데 조슈아님하고 디에이님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진짜로요. 그래서 두 사람은 그냥 같이 들으시면 돼요. 아, 같이 들으죠 진짜 음. 그 정도야. 아니, 민규님도 요기 기질은 똑같으니까 네. 기질까지 같이 들으시면 돼요. 네. 사람들과의 어울림을 즐기고 네? 무리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음. 사교적이고 감정이 풍부해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남들의 이목이 자신에게 집중된 상황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관종 조절의 관심을 <웃음> <웃음> 네. 좋아하는 거죠 다만 이러다 보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약간 불안정해 보일 수가 있고 외부의 상황에 너무 예민해지는 경우도 아... 생기겠습니다 음...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약간 깊이가 없는 듯한 그런 느낌도 음... 받을 아... 수 있겠습니다 아, 좋아 봐봐 죽어 봐봐 다 맞는 거지 아, 인정하고 싶지 아, 않은데 아. 들으면서 아. <웃음> 깊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도 음... 받을 수, 아... 수 있겠습니다 아... 주관적이고 모호한 인상을 중시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왜그 크고 그 멋있고 막 이치칼나가는 거 있잖아 이런, 이런 말을 못 하는 거 아니야? <웃음> 민규야랑 같이 여행 갔을 때도 어디 그뭐밥 먹으러 갔는데아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약간 막그 약간 막 맞아, 맞아, 이런 거 있어 그런 표현 많이 있어 그게 뭐냐고 도대체 막 이랬었는데 아 근데 DH1랑 실제로 작업할 때도 응. 내 아이디어 같은 거 말할 때 약간 그 있잖아요 느낌적으로? 약간 느낌적으로, 느낌적으로, 응, 느낌적으로 말을 하니까 처음에 이해가 안갈 때가 있었어 아... 어, 가사 같은 거 얘기하고 주제 같은 거 얘기를 하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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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출을 많이 안 하는 것같아내 감정을 생각보다 음. 우리랑 있을 때는 어, 있을 때는 음. 그리고 또 한국어로도 그런 감정들이야 내가 말하고 싶은 그런 아 것들이 잘안 나오니까 그러죠. 음. 그다음에 요거 이제 민규 님 타인에 대한 이 이해와 수용의 마음도 있는 편이고 음. 대인 관계에서 동정심이 많아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아, 많겠습니다. 많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그거죠.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겠습니다 음, 맞아 맞아. 맞는 거야, 너무 맞아. 진짜 맞아 진짜 너무 맞아 공감을 얕게 한다 이런 건 없죠 오늘 좀좀 소문한 거이나 보다 이형 공감이 안 됐던 거지 아 그런 거구나 어, 근데 나... 아, 그래, 공감은 확인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서 얕게 됐구나 버탈기가 <웃음> 됐구나 이 중에서는 이타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민규 님인 거 음. 같아요 어, 맞아요 우리는 형을 보면서 좀 지나치게 이타적. 너무 이타적이고, 이, 이타적이고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될 다른 것들까지 아, 맞아, 써준다 맞아. 생각했거든 그냥 이런 타입에 사람이니까 적당히 이용하시면 되는 아,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용당하는 돼요? 게 맞는 예요 아, 네. 나중에 이렇게 뒤탈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아기가 아기 있는 아. 형이 아니잖아 좋은 성격이다 네. 얼마나 좋아 앞으로도 아, 잘 부탁해 네. <웃음> 자 자, 그다음에 이제 주님 가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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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보니까 이게 내성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풍부한 네. <웃음> 그쵸. 풍부한 감수성과 순발력을 지니고 네. 있는 열정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상황 변화에 대한 감정 변화 폭이 크고 직접적으로는 드러내지는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아. 내면적으로는 아. 내성적이고 싶은데 이게 아, 아닌 거요 <웃음> 그 자기가 내성적이다 야, 뭐 내성적이다라는 걸 뭐.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게 성격 자체가 변덕성 성격 변덕 변덕쟁이지 이 내성적인 걸 자꾸 변덕적으로 바꾼다니까 어쨌든 <웃음> 여러분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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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살만하다 아, 너 때문에 망하는봐너 망한... 같은 놈 때문에 제 <웃음> <웃음>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웃음> 제가 그런 소리이 그러니까 중에서는 자기가 맡은 바를 가장 열심히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웃음> 음... 리더 쪽에 네, 진짜, 맡을 맞아요. 수 있는 네, 너가 리더 진짜. 했었어야 돼난 퍼포먼스도 일단 충분해 되는... 절대 뭐 뭔가를 해내야 되는게 있었을 때이 형이 허투루 끝낸 적은 한 번도 아, 없고 맞아. 목표한 건꼭해내는거 같아 멱살 잡아. 잡아 끌어서라도 하니까 이 형은 다른 멤버들 그 다음에 이제 원우님 가겠습니다. 원우 궁금하다. 어, 나 완전 나요. 계속, 계속 자기랑 형 같다고. 완전 나요. 그냥. 두 분이 이제 비슷한 기질을 갖고 있는데, 디노님하고 기질이 같아요. 오, 아, 그래요? 디노하고? 저, 저랑 원우 형하고요? 약간 점수 차가 있다 뿐이지 어쨌든 경향성 자체는 좀 비슷하다고 음 보셔야 돼요. 어우 님은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조심스럽게 판단한는행동은 신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소심하고 냉정하다는 인상도 줄수 있으며 아 그렇죠. 작은 일에도 걱정이 많고 좀 소심하면서 이기적인 사람으로도 어, 볼수 있겠습니다. 이기적대쯤에어만대가 나오네. 어, <웃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어, 나 이... 보면서 그냥 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다음에 성격적으로 가면은 소유욕이 좀 높은 편이어서 그 이것도 나야.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 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삼각김밥 아, 안 줬었잖아. 당연하겠나요. 정한이 연세 때 삼각김밥을 한 입을 안 주더라고요. <웃음> 나 진짜 양보 진짜 못해. 내성적이다 그러면은 원우님이 해당이 되는 거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거의 맞아. 멤버들 말고 다른 뭔가 뭐 연예인 친구나 이 이쪽 업계 친구를 가장 늦게 사귀었을 거예요. 아마. 가장 없을 거예요. 없을 하고, 가장 없기도 하고 늦게 사귀고. 저는 그 저런 분 보면 왜 연예인을 하게 되는지참 궁금해요. 어, 물어보고 싶기는 아 해요. 그렇기에는 어... 비주얼이 너무 좋으셔서 좀 과하게 하셔야 돼요. 네. 우지님 가겠습니다. 우지님은 <웃음> 사실 이 모임 중에서는 제가 보기엔 제일 색다른 인물이에요. 아, 우지 형이 우리 세븐틴에 뭘 자꾸 포장 멘트를 하는 있잖아. 거야. 중간 중간에 <웃음> 그냥 틀어. <웃음> 내가 아까 아까부터 봤는데 얘가 뭐 리액션이 막 장난이 아니야. 계속 음, 오. 저는 <웃음> 방송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2주 차때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웃음> 승관이 성격 <웃음> 빨리 듣고 싶다. 어, 너무 듣고 싶어. <웃음> 자 우지님은 뭐냐면. 약간 좀 되게 이런 스타일이면 사장님 스타일에 가까워요 이사장님 <웃음> 일은 꼼꼼한 기질에 가까운데 작고 사소한 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꼼꼼히 챙기고 정해진 원칙과 기준을 잘 따르는 엄격한 어? 편입니다 매사를 분명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자기 감정을 잘안 드러내고 검소하게 절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완벽주의자라는 인상을 줄수 있고 그다음에 일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어? 유통성 없는 게 살짝 있지 오늘 디스 많이 하네, 승건이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성격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도 협력보다는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일 음... 수 있겠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를 잘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하 아, 나와 있습니다. 음... 네, <웃음> 네, 네, <웃음> 네, 네, 네 <웃음> 맞는 것 같아요. 네, 눈물이실 네, 줄 네. 알았어요. 마지막 말이 생각 생각하고 <웃음> 있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겸님 가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도겸님은 좀 이제 어, 비논리적 타입. 아, 아, 아, 논리가 아, 없어요. 그 단어가 모든 걸 설명해줬어. 논리가 논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맞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범 우주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잘 찾지를 못해서 <웃음> 혼란된 모습을 보입니다. <볼> <웃음> <웃음> 나 혼자 이제 허둥지둥하지. 이거 내가 맨날 같은 게만 하시는 어. 거야? 혼란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공감을 안정을 주기 위해. 서까안 되니까, 나는 어, 일 어, 어, 어. 목표를 세워 꾸준히 추진하는 게좀 어려울 수 어렵다, 있고, 어렵다. 막연히 비현실적인 생각이나 공상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을 수 아... 있습니다. 때로는 비논리적인 성향이 강해지겠습니다. 아... 안 좋은 <웃음> 게 많네요. <웃음> 그 다음이 승관님입니다. 승관님하고 이제 번호님은 다 이렇게 뭔가 극단적인 게 별로 없고요. 네. 이 앞에 기질은 다들 자기만의 개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 성장 과정에서의 성격 변화들은 약간 중간에서 자기 자신감도 있고 그 다음에 눈치도 <웃음> 보고 우와,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어. 승헌이가 눈치를 어. 좀 많이 보는 것 같긴 해 그래서 우리가 좀 비슷한 게 있나 봐 신기하다 응. 대체로 책임감 있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데 현실적이고 즉각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장기적인 목표는 그냥 미루거나 포기하는 응. 경우도 있겠습니다 맞아요. 너무 미뤄요 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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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개인적으로 자기가 즐겁다고 생각하면 거리낌 없이 자신의 행동을 즐기겠습니다 음. 다른 사람 평가보다는 자기의 소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와 진짜 똑같다 다른 사람의 비난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어, 자기 혼자 자기 길을 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와 미쳤나 봐 대박이다 근데 맞는 거 같지 맞는 것 같아 어. 어, 맞는 거 같아 하지만 그런 타입인데 아까 말한 대로 성격적으로는 눈치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아, 주변에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저러면 아. 안 되겠구나 하면서 자신을 아. 잘 억제하고 있는 사람으로 봐야 아. 되겠죠 확인. 예전에는 더 심했지 맞아 맞아 자기의 길을 너무 갔지 이제 마지막으로 디노, 디노. 님 디노 안녕하세요. 아까 앞에 한 분은 원우 님하고 기본좀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역시 열정적이고 자유분만한 면은 있으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는 편이겠습니다 음. 하지만 소심한 마음은 여전히 있어서 불확실한 상황이 되면 적극성을 잘 발휘하지 못해서 음. 어, 언뜻 보면 약간 이기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제 원래 이제 그건데 성장하면서 이제 변화한 걸 보자면은 타인에게 따뜻하고 공감을 잘하고 사려 깊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거절을 당하면은 예민하고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거절을 당하면은 좀 약간 좀 공허감을 느끼면서 와,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와, 맞아요. 이 맞아요. 타입은 원래는 자기대로 하고 싶은데.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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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나한게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나 어. 나, 나 충분히 이기적인데 약간 이런 생각을 어, 어, 어, 하는 거지 여기서 더 이기적이면 은 큰일 날것 같아 안돼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해, 디나야 아, 이미 너 아, 충분히 아, 이기적이면고 아, 알고 아, 아, 있어 그렇지, 알지? 어, 충분히 아, 이기적이냐서너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래. 알고 있었어 그렇지 알고 있었지 걱정하지 마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래 나는 비논리적인 성격인 가야게 논리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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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음. 좀 생각을 해 주시면서 자기 검사 결과를 봐주시면 아주 좋을 것 와. 같습니다 와.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진짜 오늘 아, 저희가 남이 골... 오늘 봐주는 저... MBTI와 그리고 진짜 디테일하게 TCI 검사 송영석 아, 네. 원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제뭐제 것도 제 거지만 네. 멤버들을 한번더 알아야 된거 같아요 뭔가 프로그램 제목대로 자신을 좀 알아가는 거. 네, 네, 경건해지네요. 네, 네. 이 논리적인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 <웃음> 아, 그, 아, 그, 아, 어, 제 생각이 논리가 아예 없는 성격. <웃음> 이 이제... 사실 찝찝해요, 사실. 이거는 변화할 수 있는데, 아마 제 도겸님은 구체적인 생각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아, 아마 생각.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아, 바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밥을 네. 먹기 위해 숟가락을 든다? 넣든다? 입에 넣든다? 이고 생각을, 생각을, 생각을 오케이, 하면 되는 니다 알겠습니다. 밥을 네. 앞으로 그렇게 먹을게요. 자, 그럼 오늘 구호의 심사 한번 끝낼까요? 네. 형님도 같이 이거 <웃음> <웃음> 그래, 그거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 논리적으로 얘기해. 이 둘을 <도를 웃음> 오프닝 때 이제 다 같이 외셨어요. 근데 이제 클로징 때 선생님께서 같이 해주시면 너무 완벽한 클로징이 될것 같아요. 오, <웃음> 네, 아, 그게 뭘 하면 뭘 하면 되는데. 그게 그게 그거 뭐였지? <웃음> 너 자신을 앞으로 논리는 좀더 챙겨가고. 네. 너 자신을. 알라. 알라. 네, 네. 네. 이거 같이 해주셔서, 같이 한번해주시면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누구씨? 왜가 <웃음> <제가> 합니까? 네. <웃음> 한번 해주세요. 논리적으로 한번 가시죠. 논리적으로. 네, 지금까지 정말 너무나도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무 논리야? 아, 너무 <웃음> 논리적이다. 어. <웃음> 너무. 어, 원래 하던 대로 합시다. <웃음> 네, 네. 여러분, 네. 고잉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너 자신을 알아. <웃음> <웃음> <알아요>. <웃음> 10시까지 오면 말씀해주세요 내 행동. 다른 사람들이 내행동 <웃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저기는 토론하는 것 같은데 어, 기가안 <웃음> 된다 <웃음> 너와 이렇게 6시까지 오면 말해주세요 준이 이런 거 못해 자신이 없으니까 나 찍는 것도 잘 못해 <웃음> 귀여워